c u n t m á u n t o más? d i e 29 9 u n e s a u n t o r n t o s o m s t o m a s c u n t o m u t s c á t e d á s t o m á u n t a d á s o más? s c t o á u g n t o m n t o r á s u n t s n t c n t o m n t o m n t o m n t o u e g t o d e s p u é o s c t o m á c o m c o m s n o s c u t o s c a n t o s c u á n a o r á s c u á c h a n o m s n s o o 신기한 것이다. 귀여운 것기다 귀여운 것이다. 귀다이다 귀여운 것이다. 이 저희 학교랑 협업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학교 학생 카드를 제출을 하면은 얼마 할인이 되는 거는 87.2유로를 내고 3개월 이용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9.5유로가 할인이 되는 거죠. 네? 아.